인터넷 방송을 하게 된 기기가 정말 알고 싶어요 세이클럽 입문깨기, 아프리카 BJ깨기 이렇게 알고 싶습니다 예전에 말이죠 이제 세이클럽이라는 채팅 플랫폼? 같은 거였어요 우리 때는 막 인터넷이 엄청 발달하진 않아가지고 할게 별로 없었는데 그냥 고작 해봐야 세이클럽 안에 채팅창이 있어요 들어가면 카테고리가 나눠 지역별 카테고리가 있고 그 다음에 나이대별도 있어또 무슨 취미생활별로 또 카테고리가 또 나눠져 있고 애픈 카톡 같은 뭐 그게 엄청 많은 거지 저는 이제 거기 뭐 하러 들어갔냐면 사자게임 채팅방이 있어요 그 방은 뭐 하는 방이냐면 채팅 이렇게 방을 만들면 시간마다 한 윤주 씨 타작 게임 할수 있는 그 문장이 나와요. 그럼 방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채팅창에 그 문장이 딱 올라오면은 다다다다닥 치는 거야. 그 앵터 딱 치면 딱 밑에 속도가 나와. 1등 누구 속도 뭐 600타 정확도 100% 오타 치면은 이렇게 그게 떨어져. 그게 주기적으로 계속 올라오니까 그걸 계속 하고 노는 거예요. 타작 게임만. 그러면 이제 그 방에 이 방이 만들어지고 나서 제일 속도가 빨랐던 사람 이름이 딱 걸리거든요.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그걸 하고 다녔어. 할 게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타자 게임하고 그 타자 게임도 길드가 있었어요 저는 샌드라는 길드였어요 그래서 무슨 초코샌드, 딸기샌드, 망고샌드 이런 식으로 막 닉네임을 짓는데 내 기억에 내가 그때 딸기샌드였나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타자 게임을 막 하고 놀다가 그 당시에 음악방송이라는 채팅방이 있었는데 대기실에 있는 사람들을 맨날 초대장을 보내요 이제 맨날 다 거절하지 다 거절했는데 오늘날 그게 너무 좀 궁금한 거예요 할 일도 없었고 그래서 아한 들어가 볼까 해서 딱 들어갔지 들어갔는데 신색이었어 채팅방에 이런 사람 얼굴이나 이런 건 보이지 않아 그냥 채팅방밖에 없어 근데 배경음악처럼 소리가 나와요 그 사람이 틀고 있는 음악이나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 근데 저게 목소리가 멋있는 오빠였어요 그래서. 그 방이 막날리가난 거야. 그때 막 독재로겐 아시죠? 독재로겐 같은 냅킨 같은 걸막 계속 그 오빠는 하고 채팅방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계속 채팅 달린다고 하는데 징찮아치징치 진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막 채팅으로 달려 그러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그걸 하고 노는 거야? 그럼 이제 그 오빠가 막맨들 아우 막 오늘 우리 예쁜이들 오늘 예쁜이들 저녁 맛있게 먹고 왔나봐 기운이 좋네 그래서 자그랑한번더 달려볼까? 그리고 음, 음, 음. 파자 게임만 하던 나에게 너무 신선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계속 듣고 있다가 어느 날부터 나도 거기에 같이 껴가지고 오아이 오아이 막 달리고 막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채팅을 되게 신기하게 쳤거든요 옛날에 이런 게 유행했어 내가 오늘 한 다음이 오는 걸 느꼈어요 막 이런 식으로 막 글씨를 썼단 말이에요 나는 심지어 내가 젊어가지고 저런 식으로 채팅을 겁나 빨리 쳤어 저런 식으로 계속 채팅창에서 겁나 달리고 그러다가 고 오빠가 어느 날 전화데이트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진짜 고 오빠랑 통화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한 100번 넘게 통화를 걸었어요 근데 막상 고 오빠가 여보세요 이러니까 심장이 두근두근하면서 머리가 하얘지면서 일단은 전화하고 싶어서 하긴 했는데 막상 받으니까 너무 놀란 거 있죠 어 진짜 받았어 어나 어떡해 그래서 엄청 떨려 하면서 전화 데이트를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는 이 팬에서 멈추지 않겠어 <웃음> 아이 오빠를 한번 실제로 보고 싶다 더 방송국에 들어가야겠다 그러려면 내가 일단 방송 시작해야겠다 라는 론우를다 그래가지고,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대한 방송국이 있어요. 그럼 거대한 방송국은 어떻게 운영을 되냐면, 공중파 방송처럼 국장님이 있어요. 그 밑에 부국장님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방송하는 사람이 한3 0명 정도가 있어요. 이한 채널을 시간 타임별로 돌아가면서 막 하는 거예요. 뭐, 저녁 6시부터 7시까지는 누구? 7시부터 8시까지는 누구 그래서 그 방에 있으면 바뀌어요 방송하는 사람이 그 외에 그 방송하는 사람마다 또 개인 매니저가 딸려 있습니다 개인 매니저들이 한 3, 4명 정도가 있고 그 3, 4명 중에서도 매니저 팀장이 있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막 웹디자인 팀도 있고 노래를 리믹스를 해야 되잖아요 신나게 막 해야 되니까 리믹스 팀도 있고 그래서 그 파라파라 방송국에 운영진만 100명이었어요 그니까 러 엄청 큰 방송국이지 되게 인기 거기를 들어가려면 오디션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개인 방송을 시작했어 이제 그런 큰 방송국들이 딱 있고 개인 방송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개형 방송국은 막 400명씩 있는데 개인 방송은 진짜 한 10명, 20명 뭐 이제 거기에서 진짜 유명하고 핫해지는 애들은 100명, 200명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제가 9일말에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 어우 막 제가 약간 이런 쪽에 소질이 좀 있었는지 개인 방송에서 되게 유명해졌어요 이제 방송을 키면 인원수가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드디어 됐다 내가 이 정도 경력을 쌓았으면 오디션을 봐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파라파라 방송국에 오디션을 신청을 했습니다 모디션도 비대면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내가 방송방을 하나 파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걸어 그러면 대표 운영진들이 옵니다 되게 뻘쯤에 그그 인원수 한 5, 섯명이내 방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개인 방송에서 하는 것처럼 독제 로겐 독제 로겐 로겐 볼경우 여자가 줄였다가 막 피치를 땡겼다가 줄였다가... 야, 그저 뭐 별의 별짓을 다하는 거죠. 이제 그분들이 회의를 거쳐서 통과를 시킬지... 우리 탈락시킬지 결정을 하는데, 제가 첫 오디션에 바로 합격을 했어요. 어, 근데 되게 현타가 하지. 왜냐면은 개인 방송할 때는 팬들이 막 꺄~ 와~! 달려 달려 으쌰 으쌰 이렇게 하는데 채팅창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고 그냥 이제 내가 잘하나 못하나를 지켜보는데 내가 거기서 막막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되게 뻘쭘하긴 해요. 어쨌든 그거를 하고 파격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 되게 대형 방송국이었단 말이요. 정식 DJ가 30명 정도인데 수습인 애들이 꽤 많았어요. 정식 30명이 거의 뭐 휴방날 빼고 시간을 다 타임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자기 타임 자리를 못 잡고 이제 수습을 뽑아서 뭐하냐면 땡빵을넣는거예요 원래는 전 사람이 방송을 하다가 다음 사람이 와요 스이클럽에 1대1 채팅창 메신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어나 왔다고 방송 끝날 때쯤 끝낼 준비하고 나한테 연락 주라고 방송 딱 끝나기 한 58분 59분 이면 이제 준비가 들어가요 서버가 같은 서버라서 내가 서버를 끊고 나서 이 사람이 서버를 바로 잡아야 방송이 연결이 돼요 자동으로 근데 그 서버 타이밍을 놓치면 방송이 갑자기 멈춰버려 그럼 이제 방송 사고지 그래서 이제 막 여기서 카운트를 한단 말이에요 다음 사람이 안 오면 이 사람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럴 아하. 때 수석 DJ가 땜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석 DJ를 한달 동안 하는데, 한달 동안 방송 타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을 할 수가 없어. 누가 펑크 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기다리면서 누가 펑크 나라. 제발 누가 펑크 나라. <웃음> 누가 딱 펑크 나와서 바로 연락이 오면은,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바로 들어가가지고 방송하고. 그 타임을 노리면 되게 유리해요. 왜냐면은 수습 DJ들은 방송 시간을 안 주니까 진짜 할수 있는 시간에 막 새벽 3시, 4시, 5시, 6시 막 이럴 때. 그 시간대는 원래 그냥 사람이 없으면 노래 리믹스 음악만 계속 틀어놓는데 대신에 방송하겠다고 하면 할수 있어. 근데 새벽 3시, 4시, 5시에 뭐 누가 듣냐고요. 그니까 러 제일 좋은 거는 나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줄 기회는 그 땜빵 시간이야. 진짜 어, 그때 그 정말 엄청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땜빵을 막 열심히 하고 다행히 사람들한테도 되게 예쁨을 많이 받아서 이제 한달 뒤에 나는 정식 디제이가되었지짜른 애들은 많이 떨어졌어요 한달 기간하고 다시 탈락되는 애들이 많거든요 합격해서 이제 되게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죠 결국에 그 오빠도 운영진 정모를 가서 봤어 정모를 어떻게 하냐면 나이트클럽을 빌려서 해요 근데 되게 큰 나이트클럽이었어 거기를 통째로 빌려서 정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DJ들이 실제로, <웃음> 독재로겐 같은 걸, 네. 나이트클럽 무대 위에 나와서 해. <웃음> 그러고, <웃음> 팬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밑에 스테이지에서 춤추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정모를. <웃음> 아. 여러분들은 지금 보면 되게 유치해 보이겠지만 내 눈에는 진짜 너무 멋있었어 와.. 대단하다 저런 무대에서 독재로겐을 하다니 운영직만 100명의 팬들이 막 오니까 바글바글해 바글, 바글, 바글 바바글글 그런 곳에서 저런 무대에서 와.. 독재로겐? 와.. 체로키 랩핑? 사유나라 랩핑? 뭐 이런 거를 하는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거기는 정말 그 당시 에 핫한 동경했던 언니 오빠들의 무대였어 진짜 멋있었지 그래서 이제 정모를 하면서 처음 봤지 봤는데 그냥. 그냥 아 봤다 이러고 말았어요 세일클럽에서 계속 방송을 하다가 왜 아프리카로 갔냐면 근데 세일클럽에도 세일캐스트라는 프로그램이 생기기 전에 위넨프로 방송을 했거든요 위넨프로 그러니까 방송할 때는 내가 서버를 돈 주고 사야 돼 딜레이가 짧을수록 되게 비싼 서버예요 고등학생 때 그때 5만 원을 투자해서 내 개인 방송 서버를 사가지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세일캐스트가 생기고 막 방송하다가 아프리카가 생겼어 그땐 이제 아프리카가 W 시절이라서 진짜 온갖 저장 권을다 무시하는 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내 친구가 야! 거기 가면은 막 코난이라던가 이런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거다 공짜로 볼수 있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들어갔지? 들어가니까 막 코난이든 뭐 짱구든 진짜 온갖 뭐 보고 싶은 만화가 거기 다 있어요 이게 W 시절이라서 그러니까 베타 기간이었나? 그래가지고 진짜 막 이상한 변태들도 많고 막 방송 목록 보면은 만화들이 있고 막 중간중간에 야동 비스무리한 것도 되게 많았어 중요한 부분이 나올 때쯤 딱 멈추면서 사이트가 딱 나오는 거야 여러서 이제 광고를 하는 거지 근데 보다 보니까 개인 방송을 거기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DJ분이 한 6분 정도 있었어요 남자 여자 다 합쳐서 6명 근데 이제 그걸 보고 되게 신기한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면 저는 세이클럽에서 이렇게 얼굴이 안 보이는 방송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아프리카 방송하시는 분들 딱 보니까 얼굴이 나와 얼굴이 나오고 방송을 할수 있고 되게 중요한 건 이런 화면도 같이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 게임을 하는 걸 보여줄 수도 있고 인터넷 하는 걸 보여줄 수도 있고 사진을 보여줄 수도 있고 이게 완전 저한테는 너무 놀라운 시스템이었던 거죠 여기서 방송하면 재밌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프리카로 방송 시작을 했죠 좀 하고 나서 제지인 디제이들한테 많이 추천했었어요 아프리카 방송해보라고 근데 그때는 별풍선도 없었고 너무 재밌으니까 우와 치킨